<목소리도> 어거세 근데 그 새하얀 화자 처음 봤어. <목소리도> 거기 뭐라고 장미 농에 세워 놓은 거. 버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버스는 한 번도 못 봤다. 못 봤어요. 버스야, 이거 에피레트. 앞뒤로 게뒤다 아, 이렇게. 뒤 이렇게. 배가, 배가 아, <웃음> <토, 웃음> 네.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착이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게 아,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이렇게. 이렇게. 거 이렇게. 아, 이게 さあこ 음와 이건 매운 가루 보나라 이건 그냥 가루 보나라 맞지 와아 이건 너무 맛있네 음 와, 이 꼬칼 맛있게 먹으면? yes 고 와요 예요 여기까지 오잖아요 혹시 안 맞겠는데 나는 <웃음> 아, 난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확 배가 부른다입 그 짧은 사람들입 짧은 까탈스럽고 성질 나쁘고 입 짧고 이런 사람들 <웃음> 그리고 다 먹었으면 아, 초초 <웃음> 역시 먹고 있는데. 먹고 있는데. 그리고 막 가가지고 나 혼자 막 준비해. 아, 천천히 먹어, 천천히 먹어. 여기월이에요카 <웃음> <웃음> 키웠어? <웃음> 아주 좋았어. 탁월한 상어 봐봐. 올 그거. 그 약간 좀 자연스러운 것 같지? 그냥 서로 를 이제 <웃음> 오징어 <열두> 마리, <웃음> <웃음> 큰은 <세> 마리. 저희 나천았어어 너무 기기 연구사체 해주세요 데이터해서 괜찮고 좀 왜냐면 3월에 대학생 느낌을 한해야되고 <웃음> 아, 기억도 안난 대학생, 대학, 대학생. <웃음> 이거 뭔가 되게, 되게 옛날스럽다 꼭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나의 옛날 모습이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옛날에 이렇게 하고 가졌던데 내린다 확실하지? 세장도 어, 가스통을 넣었거든요. 사실 네. 음. 그래도어 먹부리고 학교 보내 가지 <웃음> 하버드대학. 응. 하버드, 대학교 응. 하버드. 맞아. 하버드. 버클 <웃음> 하버드. 하버클리버드하버 하버드. 하버드. 하버클리버으하버클리버드버 사슴 갖고 써 사슴 갖고, 아, 그건 왜? 이 <웃음> <웃음> 12월 한번 남은 가이 10월 12월. 아, 오, 10, 10월, 12월. 오, 10월 12월. 10월 1 2 자, 두달 남았습니다. <웃음> 오, 막가 아, 머리가... 괜찮아요? 수수한가요? 명같아요 <웃음> <웃음> 清楚我的 k 哈哈了我 예쁘게 나왔어요? 네. 사진 잘찍으시니까수고습니다 오늘도 보람차게 또 일을 끝내고, 저는 광주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또 광주로 출발합니다. 네. 네. 지금 가면 광주 가면 아무리 늦어도 새벽 2시. 그러면 좀잘수 있겠어요. 자, 광주 콘서트도 화이팅! 끝!